브랜디, 페퍼, 하이! 자아... 니 가져와! 여기다 여기다 놔! 여기다, 놔. 여기다 놔. 갖고 와! 아니 가져와! 여기다 놔. 여기다 놔. 가져오라 가져오라고! 갖고 와. 오라니까? 세아갖 와! 이리 아니, 이거 놔, 여기 놔 아, 갖고와서, 이리 가져세요 아니, 주세요 아니, 이거 그거 아니 갖고 와야 돼 일로 와왜왜 왜 그러지? 왜 그러지? 아, 무서워요? 무서워? 왜 그래? 왜 그러지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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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공나. 펜디. 펜디 공나. 공나. 너. 옳지. 공나. 옳지. 공나. 공나. 공나. 공나. 공 다시. 공나. 잘했어. 공이 여기다. 여기다. 옳지. 공나 공 나. 옳지 잘했어 레니 레니 공레공공 옳지 공넣 공나 공, 나. 공, 나. 공, 나. 공 나. 옳지 공나 옳지 공나 공나 옳지 민지가 잘하네 여기다 갖고 아이, 공 여기다 갖고와 하이 공이 아야 어휴 우리 언니 이제 알아 하이 공 하이 공이리 공이 하이 주세요 공 공이리 아공이너 잘하는 거공 갖고와 공이리 공갖고 내가 <웃음> 멈추세요 멈추세요 에이구 아니 어디가세요 <웃음> 공. 아니요 주세요 가져와 자 여기다 놔. 공 갖고 와이공 하이, 하이 공 갖고 와 하이 아이아이공 갖고 와아이저공 갖고 와공 갖고 와 아니 너공 좋아하잖아 일로 와공 있잖아 네가 좋아하는 공 옳지 갖고 와아이야공 잘했어 아니 아이공 갖고 오세이공 갖고 와 너가 좋아하는데 왜.. 어, 가구 나.. 지지아 아.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.. 나 진짜 왜 이럴까.. <목소리> 아니! 들어, 들어, 이여기다들어 아, 하야. 뒤로, 뒤로. 여기다들어 나, 음. 나, 나, 나. 여기다다. 이, 이게 시작이야. 아, 야, 뒤로. 돌 봐. 봐. 아, 진짜. 너가 그냥 꼴망이더라. 아이, 저요 하야, 하이, 저요, 하이, 저요, <웃음> 아니, 괜찮아, 하야, 괜찮아, 하야, 행복해 보인다. 됐다, 이제 그만해. 뭘 배우냐?